동차르야, 장내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얼굴 노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전 인류의 숙제이자 탐구 과제이죠. 모든 사람이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나이 젊은 분들 모두 다 늙어 가는 것을 걱정하고 또 어떤 분은 두려워하고 갖고 싶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제 노화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이제 쓰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팁을 알려드려서 돈을 굳이 들이지 않고 이 인류의 숙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어, 젊어지있는 힘들지만 더 나이가 들어가고 더 조직이 가는 것을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의 노화에 대한 기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물을 볼까요? 강아지나 병아리, 닭 아니면 뭐 고양이 이렇게 보면 얼굴 사진 봤을 때 과연 나이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동물의 노화를 얼굴로 이제 표현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어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 어리다라고 표현하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기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건 어떤 개념에서 생긴 거냐면은, 동물은 특히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기어다니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뇌와 심장이 수평 성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뇌와 심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죠. 이거 자체부터 인간의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간은 일어서게 되었고 호모이렉투스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서고 나중에 걷고 뛰고 이제 비행기가 날고 이런 인간의 욕망이 점점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 중에서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심장이 부하가 된다는 겁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뇌가 쉽게 가게 되지만 우린 인간은 항상 중력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그 심장 부담이 제법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화는 이 circulation, 하나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한 고리가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어, 무슨 소리냐면 은 사람이 많이 오래 걷거나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이러면 다리가 붙죠 특히 저녁에 되면 붙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물론 어느 정도 붓기는 빠집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좀 부어있는 날이 점점 좀 많아지게 되죠. 그 다리가 부어있다는 것은 결국 다리에 있는 이 남은 피들이 정맥에서 남은 피들이 다시 동맥으로 가지를 않고 줄어들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피가 더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고 또비뇨기계에정립성 비대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위로 가는 피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겠고 위로 점점 피가 가는 게 적어지면 결국 얼굴뼈로 가는 혈액순환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얼굴 경동맥 자체로 가는 혈액순환이 적어지다 보면 매일매일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4년 하다 하다 보면 그 뼈의 볼륨이 조금씩 줄게 됩니다 우리가 20살까지는 뼈가 점점 계속 발달되죠 점점 커집니다 턱도 커지고, 광대도 커지고, 점점 커지지만 이 20살 이후로는 계속 혈액이 상승이 돼서 위로 계속 공급이 잘 되면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위로 공급이 잘 되면 이 노화라는 게좀 적을 수가 있는데 오래 서 있고 운동을 하지 않고 밥을 별로 안 먹고 잠을 잘못 자고 해서 회복이 늦으면 얼굴로 가는 피가 점점 줄게 되고요 그러면 피가 가는 곳에 그 영양 공급이 줄게 되면 그 조직은 노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있는 영양분들이 딴 데로 빠져나갑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 쪽으로 다른 데가 많이 움직인다면 딴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 있던 칼슘이나 미네랄 등들이 점점 점 해명골에 있던 것들 조직들이 빠지게 되면 이 얼굴 뼈는 조금씩 조금씩 볼륨을 줄게 됩니다 우리가 할머니 나 할아버지 보면 옛날에 크게 턱이 컸는데 턱이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하면서 미세하게 이 작은 그 볼륨 들이 줄게 되고요 그러면 뼈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남는 피부들은 처지게 되겠죠 물론 20대 때지방이 두꺼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뺏는 사람들을 좀덜 처진 분도 계신다 피부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피부에도 영양 공급이 돼서 수분이 잘 유지가 돼서 탄력이 잘 좋아야 되는데 피부도 공급이 잘안 되니까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좀더더 더 탄력이 떨어지니까 더잘 처지겠죠 보통 얼굴의 노화, 피부의 노화, 사람의 노화라는 데에서 대부분의 중력의 원인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중력이 있어서 처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얼굴뼈가 줄고 그 뼈를 지탱하는 피부가 지지열기이 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지 중력이 있어서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노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간접적인 원인을 하는 거고 직접적인 원인은 뇌가 심장보다 위로 있음으로써 심장이 부화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운동이나 해서 피를 계속 올려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점점 사람은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 몸을 덜 쓰게 되죠 몸을 덜 쓰게 되면 그만큼 혈류가 공급이 적게 되고 혈류 공급이 적게 되면 지지하는 조직들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모발에 힘이 약해지고 이제 흰머리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오는 게 이제 백내장 눈이 좀시력이 나빠지든지 원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오는 게 비염 또 이제 치아 쪽은 이빨이 빠진다든지 피의 그 혈액순환 고리가 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문제집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폐까지 문제집이면 폐렴이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얼굴 노화가 되는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신장에서 뇌로 피를 열심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특히 나는 얼굴 노화를 막고 싶다면 얼굴로 가는 이 혈액 공급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얼굴을 많이 뭘 써줘야지 피가 가겠죠 어, 얼굴로 많이 뭐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거나 울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여러 가지 감정 근육이 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우리 얼굴로 피를 올리는 것들은 광대 근육입니다. 광대 근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턱 근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광대 근육, 열심히 씹는 사람들, 음식을 많이 씹으면 여기 근육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광대도 발달이 되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 이 광대 근육이 위로 올라가므로써 이제 피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씹으면 그 목에 있던 피들이 이제 광대까지 올라가고요. 광대에서 이쪽을 많이 웃어주면 이 광대 있는 근육들이 눈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웃는 어떤 기능들이 얼굴 노화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얼굴 노화를 막는 거라는 거죠. 이 웃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얼굴로 핀을 올리는 육체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만 문 뿐만 아니라 어, 정서적으로 웃음으로써 우리가 얼굴을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크게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웃는 것보다 크게 웃으면 횡경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과 그 호흡을 이제 계속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그 신장에서 피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진다는 라 겁니다 웃는 게 가장 우리가 얼굴을 피를 보는 가장 좋은 것이고요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한번 드렸던 얼굴로 피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주셔가지고 얼굴을 피를 올려주면 결과적으로 뼈가 건강해지니까 뼈의 볼륨이 줄 일이 줄 것이고 그리고 피부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콜라진 성분 그리고 피부의 수분이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얼굴의 뼈와 바깥에 있는 피부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근육을 많이 써서 음식을 많이 씹고웃는 근육을 많이 쓴다면 은 피부까지 촉촉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얼굴 노화에 대한 얘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미진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제가 인상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 웃음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